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골반 자세 중에서 현자세 많이 해보셨어요. 골반절을 충분히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자세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발을 뒤로 했을 때 뒤쪽에 엉덩이가 너무 많이 떠서 자세가 제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었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영상 앞에 이렇게 미리 보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테니스 공만 떠있는 네. 모습을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뜨고 또 이쪽 안쪽이 당겨서 무릎 쪽에 여기가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굽혀져 있는 이 고관절이 이 안쪽이 너무게 막 부러질 듯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이 현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골반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네, 현자세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꼭 오늘은 이 근육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현자세를 하실 때 이렇게 오른 발을 뒤로 놓고 앉았을 때와 또 반대로요 왼쪽 발을 뒤로 놓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뒤쪽에 골반이 더 많이 뜨는 쪽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쪽이 더 많이 뜨는 쪽이 있으시면요. 그쪽 다리를 뒤로 해서 하는 장요근을 푸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제 세경쌤도 같이 오셨고요. 네. 어, 오늘은 준비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블록을 가져왔어요. 요가 블록을. 네, 처음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어, 여기 좀 이렇게 낮은 테이블도 있어요. 좀더 높이 되는 뭐, 꼭 테이블 아니라도 어떤 도구 사용하시면 괜찮겠고요. 여러분들 요가 블록을 하나. 네, 한 발을 위에 올려놔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뒤로. 네, 지금 무릎이 이 골반보다 약간 뒤로 가있죠. 네, 허리가 너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그냥 골반하고 같은 정도의 무릎을 놓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니까 자신의 허리가 유연한 분들은 더 무릎이 뒤로 가셔도 괜찮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허벅지 쪽 잡아주시고요. 왼쪽은 고관절 골반을 잡아볼게요. 자, 천천히 앞으로. 왼쪽 골반을 살짝 더 앞으로 보내 보세요. 이 아래쪽 골반을 살짝 더 보내 볼게요. 네, 내쉬면서 배를 당겨 주세요. 허리가 천천히 뒤로 더 펴지게 합니다. 다시 또 가볼게요. 들이쉬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복부를 당기면서 골반이 뒤로 오도록 합니다. 네, 배하고 이 안쪽에 장요근의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시는 게 좋거든요. 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아래쪽 왼쪽 발등 꼭 누르시고요. 들숨에 앞으로 갔다가.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하면서 천천히 골반이 뒤로 옵니다 네, 늘 어, 허리가 좀 자주 아프신 분들 있죠? 그리고 현자세할때 골반의 각도가 특히 발이 뒤로 간 쪽에 너무 많이 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해주시면 좋겠죠? 블록을 하나로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고요 네, 아까 블록을 하나를 놨을 때이 허리하고 이 앞쪽 허벅지 부분 있죠?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하나까지만 하고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두 개까지 가볼게요. 네, 같이 오른쪽 발 올려놓으시고요. 네, 이때도 벌써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리를, 왼쪽 다리를 뒤로 보내는 게 부담이 되면은 왼쪽 무릎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발등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내쉬면서 돌아올 때 배의 힘을 사용하세요. 아랫배, 윗배를 당기면서 네. 허리가 이렇게 펴지도록 해주세요. 들쑤, 천천히. 아래쪽 골반. 허리를 너무 많이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젖히지 않도록 하시고, 이 아래쪽 골반을 사용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아랫배부터 윗배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잘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블록을 사용했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선생님? 지금 이쪽 왼쪽을 어, 허리와 안, 앞쪽에 허벅지 그리고 가장 중심 되는 부분 여기 고관절이죠? 이부분의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이렇게 장해도 스트레칭 그냥 도구 없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보다 블록을 놓고 했을 때한 70% 더 강력한 힘을 느끼는 음, 거 같아요. 70%요? 네, 네. 더 많이 늘어나는 네. 느낌이랑 그리고 블럭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두개 올렸을 때는 더 강력하게 늘려지는 힘이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수위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어, 특히 지금 이렇게 장육근 스트레칭을 이렇게 블럭을 사용하실 때는, 허리하고 골반 쪽이 제 뒤로 젖히는 동작들 이죠 여러분들 어 대표적으로 뭐 코브라 자세라든가 활 자세 또 메뚜기 자세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비둘기 자세 같은 것들을 하실 때잘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올려주시고요 아, 이제 손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손가락 끝만 대셔도 돼요 팔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 팔이 편안한 정도 손의 높이를 유지해 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오른쪽 발로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네. 네 지금 움직일 부분은 왼쪽 아래쪽 골반입니다 들이쉬면서 왼쪽 아래쪽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약간만 움직이셔도 돼요 지금 허리 너무 젖혀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내쉬면서 네. 배를 안으로 보내시고요 천천히 왼쪽 골반 뒤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네. 네, 주의사항 절대 허리를 밀어서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아래쪽 골반을 종심으요 들이쉬면서 네, 이 골반면, 여기를 앞으로 보내려고 해주세요. 이렇게 가고 있죠?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 천천히 골반 뒤로 옵니다. 네. 자, 이제 오른발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네. 엎드려서 아기 자세 해보겠습니다. 네. 장요근이 강력하게 허리하고 고관절을 연결하는 이 속근육을 길어지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스트레칭 뒤에는 다시 반대 동작으로 조금 이 근육과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동작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내쉬면서 배를 천천히 안으로 당겨보세요. 들이쉬면서 부드럽게 배가 가볍게 넓어지게 합니다. 네. 자, 이제 손, 무릎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네, 어, 장요구 스트레칭을 지금 음, 블록을 하나, 두 개, 그리고 테이블 놓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느낌은 어떤가요? 어, 첫 번째로는 다리가 지금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 음, 첫 번째로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제이 고관절이 차이가 지금 커요. 오른쪽, 왼쪽. 아, 그래서 네. 왼쪽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서 현재 회사에 하실 때 엉덩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이제 그이 영상 찍기 전에 네네. 왼쪽이 장려근이 조금 더그 타이트한 느낌이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할때 왼쪽 다리를 뒤로 해서 왼쪽 장려근을 충분히 길어지게 하는 네. 위주로 자세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느낌이셨죠. 네. 자세 끝나고 난 뒤에 어, 현자세를 지금 왼쪽 발을 뒤로 해서 지금 해볼게요. 자, 왼쪽 골반이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왼쪽 엉덩이 바닥에 닿는 부분 또 이렇게 앞쪽 면또 무릎 쪽 이런 부분이 편안한지도 살펴보시고요. 엉덩이 면이 되게 많이 닿아 있는 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현자세를 하셨을 때 이제 골반이 뜨는 면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주 고관절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 다리 쪽에 당기는 느낌도 전혀 없어졌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려운 어 자세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푸는 고, 골반 쪽에 현 자세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대부분 장요근이 아주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장요근 스트레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자세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